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정답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그런 이야기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나에게 미치겠는가 어떤 여자에게 남자들이 열광하는지 그것을 궁금해하실 수 있죠 그렇게 주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내 생각과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나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뭔지 나는 궁금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정답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답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접근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여자에게 남자가 열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자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여자인가가 남자를 열광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 말이 비슷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 남자가 나에게 열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 질문은요 내가 지금 관심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오는 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요내 정체성 자체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남자라는 부류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를 알고 접근한다면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남자들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남자들이 나에게 열광하는 게 오히려 쉬울 거예요 근데 여자인 내가 알고 있는 것은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에 열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쉽게 남자에게 마음을 여는 여자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라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죠 또 연락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남자를 지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없어 보이고 내가 연연하는 것처럼 보여서 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자제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좀 튕기거나 남자의 애를 태우는 방법을 써보면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더 안달나거나 나에게 열광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틀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게 맞다고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어떤 남자는요 그렇게 튕기는 여자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남자도 있고요 어떤 남자는요 예쁜 여자는 내가 감당하기에 항상 버거웠던 기억들이 있어서 예쁜 여자를 배제하고 만나려는 남자들도 있거든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내가 쉽게 마음을 열어버리면 나한테 매력을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남자들도 있지만요 또 어떤 남자들은 요 솔직한 마음으로 열어주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남자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춘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가능성을 좀 높여 보자면 요 남자들이 나에게 열광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들의 기본적인 습성만 내가 조금 알고 있어도 그 남자들이 나한테 호감을 가져오던 것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해진 답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요 그래도 남자들이 지금 나라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매력을 느끼고 그 매력의 강도가 커지고 대체로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라면 남자들의 가장 중심적인 생각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남자들은 요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남자들은 요 일반적으로 여성들보다는 요 시각적인 것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예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건데요 그 예쁜 것만으로는 분명히 열광하는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못생겼다면 내가 그리 예쁘지 않다면요 나는 이미 남자를 열광하게 만들기는 어려운 상태겠네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중간점에서 요 예쁘다 예쁘지 않다가 아니라요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남자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들을 많이 보여주느냐가 남자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요 행복한 기분을 자꾸 업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서요그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들이 남자에게 기분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서요 어떤 남자들이 도끼병을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 남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 남자가 도끼병이 됐냐고요 나는 분명히 선을 그었던 것 같고요 적당하게 잘해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 혼자서 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고 연연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사실 그 남자가 나한테 열광하길 바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정도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열광하는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과연 그 남자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매몰차고 공격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나에게 마음이 조금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 선택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배려해준다고 적당하게 웃어주고요 그 사람이 좀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이해해 주면서 넘어갔어요 착각을 불러일으킬까봐 걱정은 했지만 나는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그 사람이 민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웃어주고 애서 실수했던 것도 넘어가 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이 순간에 요 나에게 관심 있는 남자들은요 나라는 사람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잘 웃어주고요.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고요. 성격이 참 좋아 보인단 말이죠. 어떤 남자를 만나도 요 정해진 룰이 없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마다 취향이 분명히 다르니까요. 예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솔직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 시작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요.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여자와 연애를 상상해보면 즐거울 것 같다.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고 신날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어오는 게 남자가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되거나 열광하게 될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남자들에게 많이 웃어줄 수 있고 새침대기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요 상냥하고 편안한 기분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게 예쁜 사람에게 끌리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릴진 모르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열광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어떤 남자분이요 여자들이 나에게 열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남자가 멋있게 꾸미고 치장하는 것이 여자들의 마음을 열광시킬 수 있는 방법일까요 아마 주변에 그런 남사친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뭐라고 조언해 주실 건가요 외모도 분명 중요한 건 사실일 거예요 능력도 중요한 건 사실일 거예요 근데 여자 마음에서는요 여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주는 남자를 좋아하겠죠 그것처럼 남자도요 남자가 바라는 것이 충족되게 해주는 여자 그것에 열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요 멋진 연예인이어서 내가 그 사람의 팬이었어도 요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내 마음에서는 실망하잖아요 그것처럼 남자에게도 예쁜 여자에게 반했어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질리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여자인 내가 내가 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내 마음이 다칠까봐 다독거리는 그런 남자 그런 사람의 모습에 내가 열광한다면요 남자들은요 자기 옆에 있는 여자가 웃어주고 자기 인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럴 때그 여자에게 조금 더 관심이 커지고 연애를 자꾸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다는 라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겉만 너무 치장하고 계신 건 아닌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데 나는 정말 남자라는 동물에 대해서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